혹시 어, 코골이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수술을 할까? 혹은 또 양압기를 사용을 할까? 어찌 든 간에 수면다운 검사를 하셔야 만이 어, 수술을 하시든 양압기를 사용하시든 하시게 되는데요. 어, 수면다운 검사를 하려고 지금 만약에 준비하시고 계신다고 하면 어,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꼭 수면다운 검사까지 가지 않아도 수술을 뻥 뚫려 하지 않아도 음. 또 인공 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코골이를 그 고민을 심여 모흡을 그 걱정을 어,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렇게 네꼭 네. 네. 네. 다음에 말을 끊어 이렇게 마무리하기 전에 한마디 네어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또그그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잘하는 병원들 있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 얘기 잘, 하지 마세요. 잘하는 병원 모르잖아요. <웃음> 네. 제가 어, 업종 특성상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잘하는 의사들 웬만하면 소개시켜주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아, 음. 잘하는, 잘하는 음. 병원을 찾아가는 게낫아요 그러니까.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장님이 네. 잘하고 양심적으로 수술을 잘하시고 양심적이고 이런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다 그 얘기시죠 소개라 소개락이... 기 나쁜 나쁘다고아그그니까 그런 말 할까봐 내가 아니,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좀, 그런 말도 하지 말라니까 의사가 실력이 거.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의사는 다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좀더 잘하는 좀더 양심적이고 아니, 좋으신 분들 최소한 네. 실패는 안 해요 아, 또, 또 그렇다고 100% 와, 또 성공은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 수술 잘하기로 소문난 의사는 1년 넘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줄수 있죠. 있죠. 있죠. 그 사람이 수술을 100% 완벽히 가, 잘하나요? 아니거든요. 아, 그런데 또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또 잘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분들은 우리 소장님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분들은 또 그런 분들한테 맞아요. 연결을 또 해드려요. 그리고 또 양압기를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아, 수면 다운 검사도 거쳐야 되고 나는 3개월, 6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계속 처방받아가면서 하기는 너무 불편하고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양압기도 렌탈이나 또는 판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또고 사전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함께 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도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양가기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야죠.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당한 것을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꿀팁은요. 어 저희가 소장님께서 만드신 제품 중에 있어요. 이렇게 코에다 싹 집어넣고 이렇게 코에 숨기를 다 열어주는 거가 있는데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코골을고치신 분이 있어요. 또 있어요. 예, 또 소장님 여기다 하신 이라고 여기 아래다 소로효를 자극을 해서 비염에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있는데 그거 하나만 갖고도 또 코골이 고치신 분도 있어요. 또 저희가 어어 히라는 어, 맞춤형 베개가 있는데 그거 베개만 바꾸셔 갖고도 코골이를 고치신 분이 있어요. 방구한가? 아니 이제 제가 선택의 폭을 아, 좀잘 방구, 알려드리려고 아, 아, 아, 아. <웃음> 그러기 때문에 코골이의 원인에 따라서 또는 그 상태에 따라서 단지 돈 19,000원 만 드려도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고지? 고진... 천원 깎았어요? 아 천원 깎았어요 제가 또? 아 제가 잘 깎아줘요 아 그리고 돈 하나도 안 드리고 하는 방법 천원만 드리고 하는 방법도 알려줄 수 있는 다음에는 네 이... 코 평수 넓혀주는 테이프 만드는 방법. 아, 어, 네, 그렇구나. 그거, 그거 한번 해보기로 해요만 네. 여기 거. 코 늘, 들어주고 네. 입술 닦고 해주면 또 효과 네. 본 사람도 네, 있습니 네, 네, 네. 임시방편을 쓸 때는 그것도 네, 괜찮거든요. 네 네, 네, 네. 그, 한번 제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네, 네, 해보기로 할게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그 코구리의 증상과 원인에 따라서 천 원에서 더뭐 수술까지 가자면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런 상황들이 궁금하시면 어떻게 해요? 궁금하시면 청풍 소장을 찾으라 그렇죠. 그리고 청풍 소장을 찾으시기 전에는 자, 휴대폰 녹음 기능을 이용을 하셔서요. 나의 잠자는 소리를 최소한 세번 이상 녹음을 해 보시고 그 녹음한 것을 가지고 우리 꿀미남, 네, 꿀미남 청풍 소장님을 꼭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블로그 카페를 방문해 주시면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